안녕하세요. 원샷맨입니다. 척! 오늘은 흑당 밀크티를 마셔볼 건데요. 얼음을 넣은 컵에 한 번, 얼음이 없는 컵에 한번 이렇게 마셔볼 거예요. 그러면 원샷테 보겠습니다. 척!